자 고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가평 현장 왔고요. 지금 오늘 스타코 전 이제 시공 해주시고 계시고 창까지 지금 마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스위치 콘센트가 해외에서 주문한 게안 와서 내장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마감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위쪽은 이제 지금 여기 부엌이랑 다락. 그리고 위에 석가래 보호가 하나씩 더들어서서 모양을 낼 거고 지금 창까지 이렇게 시공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식탁에서 앉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산면이 다 창으로 산을 바라보시면서 식사를 할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요 창도 저희가 여기 다 화이트로 페인트 칠을 할 건데, 그거에 라탄이랑 우드톤에 맞게 창도 이렇게 오크 계열로 깔맞춤을 했어요. 음, 삼중 페어로 유리를 해서 단열에도 신경을 썼고, 코팅도 다 해서 바깥에는 안 보이고, 바깥에서 내부는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내부가 보이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창으로 보이는 등이랑 그다음에 이쪽에 실링팬을 달 거고 저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랑 싱크 부분 이렇게 들어서서 여기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앞쪽에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구조를 짰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부분에 이제 회전 계단이 올라가고 안쪽에 이제 선반이랑 앉아서 뭐책 익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데 여기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다락이 올라가는 부분에 앞에 이제 우드로 펜스를 쳐서 천장은 전부 자작나무로 마감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현관문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우측은 이제 화장실, 그 다음에 이쪽에 작은 방 하나 이렇게 되고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세탁기랑 그런 거 놓을 수 있게 해서, 여기 전실에서 밖을 나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앞쪽에 데크랑 조그맣게 이제 물놀이 할수 있는 거를 제작을 할 거고, 이쪽에서도 앞쪽에서도 이렇게 바깥을 나가실 수 있게 구조를 짰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스타코 화이트로 그 작업 전환하실 수 있고 레이아웃은 이렇게 기역자에 천장은 1차로 싱글을 마감을 했고 저기에 갈대로 어 인테리어를 줘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해외 분식이가 날수 있게 마무리를 매장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매장 작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 통창에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한 4월 중순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조경까지 다 하려면 5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